이번 시간에는 왼발이 높은 오르마 이 상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첫 번째 해주셔야 되는 게 몸의 경사를 맞춰야 된다 자 몸의 경사를 맞출 때는 억지로 맞추지 말고 차렷을 한 상태에서 가만히 있다 보면 체중이 오른쪽으로 오고요 경사도의 몸이 알아서 맞춰집니다 공의 위치는 가운데에 둘게요 타겟보다 살짝 오른쪽 보고 이제 치는데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상체 스윙으로만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탠스를 똑바로 서게 되면 이 골반들이 지금 많이 막혀져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100% 꿀팁이에요 오른발을 공 하나 정도만 이제 뒤로 빼줍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른쪽 골반을 미리 열어둔 거예요 백스윙이 조금 더 편하게